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이기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욕심을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계좌 잔고도 더불어 풀어나니까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이 바닥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분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아 언제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수 있을지 마음만 울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몇십 프로씩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데 저는 점심도 못 먹고 하루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끝나고 보면 저는 몇십 프로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닌지 고통스러운 마음만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피해를 아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출명이가 아내이기에 정말 괴롭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책도 없이 이곳까지 왔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전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도박이나 투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자의 행운은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장밋빛 희망에 부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의 쉬었었던 시간으로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너무도 사악한 욕심이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주식을 투자한 것이 나중에서야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 저에게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저는 4년 전까지 주식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친구에게 나도 한번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하더군요. 한번 발들여 놓으면 마약보다 더 무서우니 그냥 살던대로 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간신히 설득하였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천만원만 투자해보겠다고 하며 내가 주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니 주식계좌를 친구보고 알아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미수만 쓰지 않는다면 막말로 휴지가 되어도 절대로 친구를 원망하거나 미련은 두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가 매매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주식하는 것을 배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천만원으로 한 달에 2에서 30만원만 벌어도 좋겠다고요. 영돈에 일조할 수 있으라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천만원에 은행에 맡겨봤자 한 달에 이자가 몇 푼이 안되니 은행이자 생각하면 짭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노련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거래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어주더군요. 정말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 잔고는 1500만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불과 몇달 만에 500만원이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한 천만원만 더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저를 또 말리더군요. 그런 친구를 간신히 설득하여 또 천만원을 더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이제 총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의 자금이면 개미에게는 최적의 투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따랐는지 친구의 노련한 실력 덕분인지, 순풍에 돋던 듯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면서 주식계좌는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투자금이 100%의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이제 원금은 찾고, 수익난 돈으로만 주식거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를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결국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억지로 수익금의 일부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이제부터는 꽃놀이 패인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전부 수익이 되는 것이고 잘하면 1억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휴지가 된다 하여도 금전적으로 손실 없이 좋은 경험과 잘 놀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호소다 말하고 인간의 욕심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수익금이 2천만원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500만원 되었습니다. 또다시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줄어드는 수익금을 보면서 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금은 출금하였으니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아직도 1200만원이란 수익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지요 저는 친구에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그렇고 제가 또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서 한 500만원 정도 경험 삼아서 주식매매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정이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0만원 이 얼마 안 가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더군요 친구에게 맡긴 것은 1200만원에서 왔다갔다 했구요. 서점에 가서 각종 주식 서적을 구입하여 나름대로 주식 공부한답시고 어찌지 않게 껍적 걸어 보았으나 거대 세력과 기관, 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조족지열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총투자금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실이 400만원이 되었고 잔고는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몰타기 1000만원 더 투자하여 총투자금은 2000만원입니다. 또다시 잔고 1100만원 손실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500만원 가지고 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제대로 질러서 원금을 찾으면 친구가 관리하는 것만 놔두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안되고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각종 카드,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2천만원을 더 투자하여 총투자금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잔고는 2300만원 되었고 손실은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원이 현재 잔고가 2,700만원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긴 것은 2,100만원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친구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꽃놀이패가 불과 2-3년 에서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원돌이 폐의 교훈을 깨닫는데 2-3년의 에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제 원금을 복구한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납니다. 기나긴 세월과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각종 대출이자 부담과 원금상환 등을 해야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금은 열돈이 된다면 2천만원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빚 내서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쪽박의 지름길이더군요. 그 2천만 원을 다 잃으면 두번 다시는 주식의 주자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슈 저는 오늘도 한숨만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